컨셉. 요거는 뭘까? 컨셉이. 한하여기륜 네. 요거는 봐봐봐. 관계대문사일 수도 있고, 관대일 수도 있고, 접속사일 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어, 관계대문사도 접속사에 속하긴 하지만, 여기서 접속사로 쓴 이유는 뭐냐면, 뒤에 안전한 문장이 나오는 접속사를 말합니다. 멋은 당연히 여기서 모르는 수있 거, 관계된명사로 쓰였겠죠. 이 특징을 알아야 돼요. 이것도 관계된명사로 쓰였겠죠. 그럼 관계대명사 대시냐, 접속사 대시냐, 와,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원이냐 아니면 관계대명사 휠치냐, 이런 문제가 있다. 이 차이는 <웃음> 우리 보는 <본문> 보면서 <웃음> 체크합시다. 얘네들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지금 우리 현재, 이프랑스 차이점을 알아보면 되는 거예요. 차이, 이장 중요하지. A부터 쭉해고 ABCDEF까지 나왔죠. 자, 이런 거 어떻게 찾냐면 스윙즈잖아요, 그죠? 어. 그럼 결국 이거 뭐예요? 형식주어예요. 다주어라고 얘기죠. 하 얘가 형식주어란 말이야. 그 뒤에는 뭐가 나와야 되는 거요? 예 진주가 나와야 되지. 진주가 나와야 되니까 대절이다 휘치다. 자, 휘치는 광계형사가 앞에 소명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럼 요거 쓸 수밖에 없죠. 진주로 쓸수 있는 거는 자, 원즈은 물론 돼요. 근데 여기서 워는안 나왔잖아요. 가 나왔잖아요. 계속 여기 뒤에 봐. 진주가 나왔을 때는 뭐가 되게 이겨져야 되니? 이거. 뭐? 어, 완전한 문장 구조가 이해돼야 된다. 어, 어, 완전한 구조가 나온다.라는 거. 완전한 문장 구조가 나온다.라는 거. 키스 아 타이핑 대어 베스트. 자, 해석해석 을 해석 찾는다기보다는 문장 구조상 사람들이 나오고 주어 동사로 아 트라인 그 다음에 목적어 나왔고 투 리얼라이드의 목적어도 나왔네. 어찌됐든 뒤에 뭐가 나오든 간에 목표가 나왔다는 얘기니까 끝난 거야. 완전. 형님. 또 뭐가 나와? 여기는, 여기는 뒤에 뭐가 나요 뒤를 보고 판단해야 돼. 어, 대시냐, 어디시냐는 얘는 선행사가 어디 있다? 여기 있다. 응? 선행사가 요 속에 있다. 대신 선행사가 어디 있다? 어, 선행사가 어디 있다? 어, 바깥에 있다. 선행사가 바깥에 있다. 얘는 선행사가 안에 있다. 이 차이예요. 이게 맞대 선행사가 없잖아. 선행사가 없어. 얘는 뭐로 쓰여야 되는 관계된행사가 아니란 얘기가 되는 거야. 관계된행사냐 접속사냐, 요걸 이제 판단했어야 되는데, 어, 두개 중에, 얘는 어차피 선행사가 없으니까, 대신, 여기서 관계된행사는못 쓰인 거야. 그냥, 접속사로 쓰인 거고, 얘는 관계대행사로 쓰인 거야. 그럼 뒤에를 봐야 돼. 뒤에 보니까 뭐가 나왔니? 전치사 나갔네. 전치사는 뭐가 필요해? 목적가 필요하지? 전치사의 목적가 없잖아, 여 전치사의 목적가없단 얘기는 이게 어딘가 가 있어야 돼요. 만약에 여기 나와 있으면, 그때 선임사가 되기 때문에 대시 답이 되는 거고. 만약에 요소에 들어있으면, 요게 답이 되는 거지. 이게 가 막... 자, 그래서 이제 대시 나왔다, 어시 나왔다, 구별할 때여러 뒤에가 완전한지 뭐 불완전한지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 가동사에 목적어 있는지, 전치사에 목적어 있는지, 준동사에 목적어 있는지, 이거 확인하는 거예요. 뒤를 확인하는 방법 뭐라고요? 뒤를 확인하는 방법은, 동사. 주어, 주호, 주어가 없어니까 금방 찾을 수 있지? 주어가 없는 건 금방 찾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또 봐, 여기 지금 동사 나와 있고, 목적어 나와 있고, 프로, 또 프로 나와 있고, 전치사 나와 있고, 이 전치사에 또 목적어 나왔잖아. 근데, 주어가 없잖아. 여기 주어가 있어야 되는데 주어가 없어요. 주어가 없어? 어, 그럼 주격 앞에 나왔겠네? 어, 그럼 선행사는 여기서 찾아야 돼요. 주동사 뒤에서 찾아야 되기 때문에 선행사 없어? 그럼 이쪽에 들어가 있는 거지. 얘는 이 안에 들어가 있다. 그죠? 내 안에 선행사 있다. 이렇게. 이런, 이런 식인 거야. 이건 식단 얘기야. 근데 문제는 뭐야? 주어 나와 있고, 어, 동사까지 나와 있을 때 이제 목적어 찾는 게힘들다는 얘기지. 타동사의 목적어인지, 저는 준동사의 목적은지, 그죠? 투정사 분사나 동명사의 목적은지, 아니면 전치사의 목적은지, 이거 확인해야 된다고. 그래서 위에 거, 해결됐죠? 어떻게 사는지 알겠지? 그래서 이게 진주어니까요 뭐인 것 같다, 아니면 돼요. 사람들이 뭐 하는 것 같다?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다. 그죠? 최선을 다하다. 어, 자, 뭐 하는 게 좋으냐면, 이런 것들을 실현하게 해줘야 자신들이 희망하는 것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것을. 것이라고 해석이 되죠? 사행사가 이 안에 들어가 있두 번째 삐가마요 네. 어, 백과원 나왔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뭐니 동사진 자기히 어. 네. 여기 뭐 직접 보죠어 가장 존경할 만한 것은 그죠 가장 존경할 만한 것은 것은 것은 너 이것도 거시라고 해석이 돼 근데 여기 성인사에 있어 없어? 없지? 성인사 선정서 없으니까성인사를 포함해야 돼 왜? 여기 아까 얘기했잖아요 주어가 없어졌어 어디가 있어 여기 들어가 야돼 이제 그래서, 더 h e thing that, the thing t 이런 식으로. 퍼에서가 포함되어 있는 능사 2차적 공개능사 워십니다. 워쩜이 주어예요. 전체 주어는 또 워쩜이 되는 거예요. 어디서 어디까지? 어, what, 어, w h a r d s s t respectful? 까지가 다시 또 주어가 된다. 여기까지가 그러니까 주어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공사다 이렇게 된대요. 그 다음에 이제, 숙제포가 나왔잖아요. 어차피. 주격보호는 대절이 나올까 어쩌리나 어쩌는 역시 이거부 판단하는게 아니야 역시 뒤에가 완전하지 뭐 불안전하지 이거 보고 판단한다 자, 가장 좋은 방법은 두특의 아, 목적어 있다 자가 다오형식동차 같아요 아닌가요? 3형식인가요? 자 목적어 목적어까지 나와있데 그럼 2분에 완전 나왔네 그럼 왜? 완전하지 이거 완전하다는것만너희들뭐 개념상 아 이거 완전한거 만아나가는구나안능한 사람들을 돕는데 그지? 바로 뭐야 번져은요 번져만요, 네. 오케이, 어쩌면 없습니다. 다시 여기 심지어 이렇게 돼요. <웃음> 심지어 많은 것을 갖고 있지 못할 때 조차도, 자기도 없는 데 조차도 사람들을 돕는 거예요. 이게 가장 존경받을 만한 일이라는 거예요. 알겠지? 가장 존경할 만한 그런 일이다 여기 봐, 어 역시 이틀 멀어 본다, 가지고 본다. 뒤에가 진조가 되어야 되는데, 워떤이냐대터이냐 그런 것 같아요. 여기. 앞에 가조, 어금 형식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기 이제 내용조가 나와야 되는데요. 뒤에는 이거 아마 인텔리전스 2주 어쩌이 나왔습니다. 뒤에는 볼 필요도 없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어, 뒤에는. 뒤 완전한 문장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죠? 얘가 되려면 적어도 주어가 없거나 아니면 뭔가 목적가 없거나 이래야 되는데, 얘는 완전 분자 분자 주어 동사 축격고 주격보호. 축격고가 뭔데 원터리 전체에서 뜯보면자풍노폭풍노게 너의 취용되어진다는 얘기죠 뭐를 우리의 지능은 뭐라는 거예요 우리의 지능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우리 지능이 바로 어떻다는 거냐면 우리를 동물과 구별하게 구별하게 해주는 것이다라는 것이지 자, 뒤로 가볼게요. 뒤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네. 자, 여기 선행사가 보이는 거 아니야? 더 띵? 왜냐면, 봐봐, 여기 봐봐요. 주어 나오고, 동사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주격공뭐뭘 하냐면, 수도어가 나왔는데 얘가 뭐냐면 타동사야. 자, 얘가 타동사라는 얘기는 목적어가 필요하다는 얘기야. 원래 여기 목적어 나와 있어야 되는 거야. 목적어 나와야 되는데, 없어. 이게 어디로 왔어? 일로 왔어. 이런 걸 뭐라 한다 선행사라고 얘기해. 그럼, 광경대피치다쓸수 있다. 맞니? 그 뭐야? 어떻게 맞는 거야? 둘다다쓸수 있는 거 맞나? 그냥더띵 위치냐, 더띵 대시냐. 다쓸수 있는 거 아니야? 뭐만 안 되겠어요? 그치, 앞에, 어, 앞에, 어, 그렇지. 띵이 있으니까, 원만 안 되는 거. 그렇지그 다음에, 네. 여기는 뭐냐면, 그래서 더 띵이 전체 주어예요, 이게. 얘가 이제 전체 주어가 되는 거고, 이렇게, 네. 여기까지잖아. 얘가 이제 전체 동사가 되는 거죠, 이지가. 여기 이제 주격보가 나올 자세인데, 어차피. 이게 보가 나오는데. 자, 이거 가지고 못 건드리고요. 뒤에 보니까 뭐가 지금 빠져있는지 네. 없는지 이거 판단하는 거지. 그래서, be built up, u up, hot. 뭐뭐 되어진다? 이게 없다는 것이죠. 없다는 거. 진짜 맞나? 자 맞는지 좀 확인 좀해 볼게요. 없은 게 맞는지. 맞는 어, 맞죠? 아, 뭐가 빠진 줄 알았는데? 어, 빠졌는데? 여기까지. 아 여기 있다. 여기. 뭐가 없어? 일단 어. 어파, 셀어, 피스터릭. 어때요 이거? 완전해 보라조네요. 이거 빨리 한 거네. 여기 들 판단해야지. 아, 네, 완전하와주어 나오는 동사인데불로 스킵이 나왔고, 전체 어파의 목표는 어셰로 휩스어이고깨끗한거드이전하지 빠진 게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완전하다. 자 뒤에 완전한 문정으로 나왔다는 얘기는 대세스란 얘기다. 됐죠? 어, 이때 대신 거기 어. 정사가 아니라 접속사 대시다. 여기 나왔던데요. 어? 접속사 대시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말하는 게, 기동사는뒤에 불안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대신 나온 데도 불안전할 수도 있고, 그리고 앞에 선행사 있어야 되고, 이런 차익을 어디서 공부해야 된다는 얘기야. 어, 여기는 불안전하다. 방계행사로 쓰였을 때, 그 대전 앞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선행사가 좀돼야 된다. 이두 가지 조건. 만약에 접속사를 쓰였을 때, 뭐야? 어, 뒤에가 완전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 접속사들 자체가 주어나 목주거나 보호로 쓰여야 된다. 그치? 이거. 뭐 이제 뭐, 부사절이 있긴 한데, 부사절을 생각하고, 여기서. 명사들을 끄는 접속사로 쓰였을 때, 대 네. 이게 이제 부딪히게 돼 있어요. 다른 관계적인 거와. 요거를 해야 되고 거. s t o 멈춰! 멈춰! 멈춰! You are doing. 얘들아, 여기 잘 봐봐. 지금, 포너먼트를 살짝 묶어놓고 보니까, d o 이 무슨 동사야? 타동사야. 두만 봐, 그만. 무엇을 하다. 없잖아. 결 불안전하다는 얘기야. 뒤에가 뭐가 나왔다? 완전히 아니라, 불안전. 상흠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 하고 있는 것을 멈춰라. 잠시 멈춰, 그리고 들어봐. 뭐를 들어봐. 그가 말하는 걸 들어봐. 이때 세이그말아봐요 무엇을 말하다 해서 목조가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타동사야. 도타도사는 얘기는 목조가 없다는 얘기니까 여기도 역시 불안정 자, 뒤에가 불안정하니까뭘 써야 된다? 그죠? 자, 앉아 봐봐요. 이거. 이거 여기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쏠리고, 어, 시사, 한, 교과서에 이미 나와 있는 비코브는뭘 만들었다? 전치사. 전치사니까 전명구가 되는 거야. 이거의 목적은 어디다? 있어이 뒤에 나오는 워절 대절은 다 명사적이라는 걸알수 있어야 돼. 그 어찌됐든 명사야. 그러니까 묶어진 거야 이 전명구. 아 그건 뭐엇 때문입니다. 나온거 거야. 비코브가 그 나오는지 이잘 나오는지 아, 못 나오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얘들아. 간단한데 얘는 접속사잖아요. 접속사니까 주호동사가 나와 있어야 돼요. 내미안한 어? 주어 제 있잖아요, 주그래 아니지. 아니지. 원절이든, 백절이든, 얘네들 한 옆으로는 는데 그럼 없 전체가, 전체가 비코드 오의 목적을 수있던거예 알겠지? 그렇기 때문에, 요걸 봐야지. 리퍼 투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 그치, 목적있어 리포트 a a 집잖아 A를 비라고 여기다 일컫다라 치잖아요. 목적가 있어야 돼. 여기에 없잖아. 없으니까 불안전이라고 하는데. 그럼 뒤에가 불안전하면 당연히 앞에 선행사가 없으니까 그렇지 그죠? 당연히 불없전자세하 해봐요. 월절 전체가 월서부터 어디까지가? 여기까지 끝까지가 다 그냥 명사적인 거야 명사인 거예요. 만약에 얘가 나오려면 어떻게 되야돼 얘가 하나 오면 어쩌게 나온 다음에, 다시 여기 뭐야? 본동사인 동사가 또 나와야 돼. 그러면, 그때는, 리코지가 답이 될 수도 있어. 이해되죠? 자, 문법은, 이거 암기하는 게 아니라, 촘촘히 따져본다. 촘촘히 따져본다. 누거 옆가야, 쳐놔야지. 이 오가죠?